중구의 아파트는 2017년, 1 8년보다더 떨어지는 금액으로 거의 폭락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안녕하세요. 계속해서 예전 가격으로 돌아가는 아파트들 비교를 해서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신동에 있는 대신 센트럴 자이 아파트입니다. 세대수는 1147 세대로 엄청나게 세대수가 좋은 편이고요. 중공은 2015년에 건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건설사 GS건설이고 위치는 중구대신동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2017년도 가격대가 3억 8천 9천 그리고 계속해서 가격이 올라갑니다. 4억 3천에서 최고 가격은 5억 8천 3백까지 거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일부 역에서 많이 거래가 되었죠. 4억 중후반대에서 5억 초중반대까지. 그리고 일부 거래가 내려오면서 근자에는 3억 9,700까지 예전 2017년 18년 가격으로 완전히 돌아섰는 추세입니다. 여기도 마찬가지 4억 2천에 거래가 되었고요. 중요한 것은 천세대가 넘는 아파트 단지에 26평이 예전 가격으로 돌아왔고 26평 b 타입 마찬가지 예전 가격으로 예전에 가장 거래가 많이 되었던 게 4억대 거래가 일부 계속해서 이루어지다가 최고가 5억 4천을 찍었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 지금 3억 8천으로 완전히 내려와서 거래가 되는 형태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33평, 35평 마찬가지 예전 거래되는 금액들은 기본적으로 엄청나게 거래가 5억대에서 많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2017년, 1 8년도 가격대도 대부분 5억대에서 이루어지다가 최고가를 7억6천, 그리고 최고가 마찬가지 일부 거래가 많이 되었죠. 근데 현저하게 가격이 떨어지면서 계속해서 거래량은 많습니다. 그리고 근자에4억2 8 0 0까지 한개 두개가 아니죠. 대부분 어느정도 거래가 많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여기서는 완전히 예전 가격으로 돌아갔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35평 a 타입 마찬가지 2017년, 18년 가격으로 완전히 돌아섰다. 그리고 39평 마찬가지로 옛날 금액에서 더 내려가면 더 내려가지 올라지는 금액은 없습니다. 예전에 8억대까지 거의 뭐 가격이 형성이 되었는데 현재 5억 9천까지 거래가 되었다. 자 그렇다면 전세는 안전할 수 있을까요? 전세를 확인하게 되면 전세 같은 경우는 현재 4억대에 기본적으로 전세가격이 형성이 되었다가 최고가가 5억 7천까지 거래가 되고 5억 7천, 5천 대부분 5억대에서 전세가 놀고 있습니다. 그리고 35평 에이타입 마찬가지 3억대에서 4억대 정도 거래가 되고 있다가 4억대에서 계속해서 전세들이 물려있다고 봐야 되죠. 통상적으로 이 시점에 있는 분들은 대부분 물려있다고 봐야 되고 현재 이렇게 전세가격이 거래가 되고 있는게 실제 현실적은 전세 거래 금액입니다. 34평 비타임 마찬가지 매매 금액이 지금 4억 2천까지 거래가 되었는데 전세를 확인하게 되면 실질적으로 고가의 전세가 지금 4억 9천까지 전세에 거주하고 있는 분들이 대부분이죠. 20년, 21년에 대부분 전세를 계약을 했기 때문에 여기 현재 깡통 전세로 물려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실제 현재 전세 거래 금액은 2억 2천, 5천이 현실적인 전세 거래 금액이기 때문에 대부분 깡통 전세다. 26평 마찬가지 근자에 거래되는 금액들이 3억 8천 정도에 거래가 되었는데 전세가 가격 자체가 지금 4억 2천에 대부분 물려있는 4억 정도에 물려있다면 이것도 깡통 전세고 실질적으로 거래되는 전세 금액은 2억 5천 정도가 실질적인 전세 거래 금액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현재 매매 가격으로 75개의 매물이 나와 있는 것입니다. 가격대는 그 예전 2018년, 19년 가격으로 돌아갔고, 매매도 실질적으로 어느 정도 많이 나와 있는 것을 볼수 있기 때문에 현재 거주하고 있는 분들은 특단의 대처를 하지 않으면 향후 손해 보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다고 예상됩니다. 다음은 신축 아파트 남산동에 위치하고 있는 청라 히스자입니다. 세대수는 947세대 세대수가 괜찮은 편이죠. 그리고 사용성에는 2023년 신축 건물이라고 보시면 되고, GS건설에서 건축을 했었고, 현 위치는 남산동 2478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분양권으로 최고가는 실질적으로뭐 5억 8천까지 거래가 되었고, 현재 계속해서 내려오면서, 근자의 12월 달에 3억 8천, 3억 5천까지 거래가 되었는데, 대부분 한 건이 아니라 어느 정도 거래가 되었기 때문에 실질적인 거래 금액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23평에 어느 정도 거래가 형성되었는데 32평 마찬가지로 어느 정도 가격이 한개두개가 아니죠 어느 정도 거래가 많이 되었습니다 최고가로 거래된 금액은 9억 2천 까지 거래가 되었고 계속해서 하락을 하면서 현재 일부 어느 정도 거래가 되었는 금액은 5억 2천 까지 근자에 거래가 되었습니다 5억 2천 9백 5억 3천, 5억 2천 9백, 5억 2천 3백, 그렇기 때문에 실제 거래되는 금액은 현재 5억 2천대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요. 33평 C타임 마찬가지 거래가 한두 건이 아니죠. 최고가로 거래되는 게 9억 8천까지 거래가 되었는 아파트인데 계속해서 가격이 내려오면서 현재 거래되는 금액은 5억 4천 그리고 5억 5천, 5억 5천에서 4천대가 실질적으로 거래되는 금액이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지금 매매가 65건인데 전세가 253건이 있습니다. 대부분 전세를 놓고 기다려 보자는 심리로 현재 현실을 도피하겠다는 생각 같은데요. 이렇게 전세를 놓고 기다려 갖고는 될 일이 아니죠. 그리고 현재 보여주는 차트 입장에서는 23평, 29평, 32평, 32평, 39평 마찬가지 현재 전세로 실거래가 되는 것들은 나오지 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월세 마찬가지 108건이나 현재 나와 있는 매물이기 때문에 청라힐스 사이 관심있게 지켜볼 필요가 있다 물론 전세 같은 경우는 전체 평수에 단 한건도 거래가 안됐다는 것은 누락이 됐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매매 같은 경우는 현저하게 가격이 떨어져서 거래가 되고 있기 때문에 현재 매매 6 5건에 전세 253건 상당히 고통의 시간을 견뎌야 되고 계속해서 가격은 하락할 수 있는 기미는 충분히 보여지는 아파트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은 주변에 있는 남산동의 극동 스타클래스 남산입니다 마찬가지 세대수는 946세대로 상당히 좋은 편이죠 그리고 준공은 2014년 준공되었고 건설사는 극동건설 위치는 남산동 보시다시피 2017년 18년도에 대부분 거래가 엄청나게 많이 이루어졌고 3억 7천, 3억 5천 뭐 대부분 거래가 되었는데 평수는 24평의 B타입입니다. 그런데 현재 지금 거래되는 금액들을 보면 예전 2017년, 1 8년보다더 떨어진 금액으로 2억 9천에 거래가 되었고 한개가 아니라 여러 개의 매물들이 거래가 되었다. 그렇다면 현재 현 아파트에는 가격대가 더 내려갈 수도 있는 추세고 계속해서 금액대는 예전 2017년 18년보다 더 떨어져서 거래가 되고 있다. 정말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24평 A타입 마찬가지 예전 2018년도에 거래가 되었는 금액들은 3억 7, 8천에서 평균적으로 5억 대부분 거래가 많이 되었는데 최고가는 5억 300까지 거래가 되었다가 근자에 9월달, 12월달에 3억 3 0 거의 3억으로 가격대가 떨어져서 거래가 되었다. 현실적인 가격으로 예전 18년, 19년보다 더 떨어진 금액으로 거래가 되고 있다. 적은 평수의 24평이 아니라 31평 비타인 마찬가지 2018년보다 더 가격이 떨어졌는 금액으로 3억 7천, 3억 4천 8백 그리고 사슴은 3억 4천 3백까지 예전 가격보다 월등하게 떨어졌죠. 최고가는 사실 거래 많이 오르지도 않았어요. 5억 6 5 0 0인데 현실적으로 아파트 가격이 올랐다 올랐다 하지만 은 현재 보여지는 실거래 내용을 보게 되면 은 예전 거래 금액보다는 더욱더 떨어져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33평 시타에 마찬가지로 예전 17년 가격보다 더 떨어졌는 금액으로 3억 9천에 거래가 되었다. 최고가는 사실 크게 많이 오르지도 않았죠. 6억 3천 정도에서 급격하게 떨어지면서 현실적으로는 자고 나면 아파트 가격이 올랐다 올랐다 하지만은 가만히 있다가 날벼락을 받은 그런 꼴의 아파트입니다. 그리고 현재 매매 내놓은 매물조차도 지금 7 0세건이나 매물로 나와 있기 때문에 현재 가격보다는 더 떨어져서 거래가 되지 않을까 상당히 고민해 대할 필요가 있는 아파트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바늘땅의 효성 해밀트 플레이스 주상복합이죠. 세대수는 499세대, 나쁘지 않는 세대수고 사용성에는 2014년에 건축이 되었습니다. 마찬가지 남산동에 주변에 위치하고 있는 아파트인데 예전 2017년도, 18년도에 가장 활성화돼서 거래된 금액들은 5억 초반대에 대부분 거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상승해서 6억 5천까지 거래가 되었다가 현재 계속해서 아파트 가격이 떨어지면서 예전 17년보다 더 떨어졌는 4억 5천에 거래가 되었습니다. 물론 요 테두리 안에 들어간다면 4억 5천, 6천, 5억 예전 2017년, 18년도의 가격보다 더 떨어질 가망성이 높다고 보여지는 아파트입니다. 그리고 현재 매물로 나와있는 아파트는 43개의 아파트가 나와있고, 계속해서 큰 거래는 없고 금액은 조금씩 더 내려가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다음은 동산동 청라 언덕역 사안 포레스트 주상복합입니다. 신축아파트죠. 세대수는 302세대로 좀 적은 편입니다. 사용성인 2022년 신축아파트입니다. 동산동 916번지 그리고 주식회사 사안에서 건설했습니다. 34평 C타입을 보게 되면 예전 거래되었는 금액들은 5억대 대부분 어느정도 활성화돼서 거래가 되었다가 최고가가 8억 7900까지 거래가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점차적으로 내려오기 시작해서 근자에 다시 5억 1900, 5억 2000 일반적으로 예전 가격으로 그대로 돌아왔다. 한두 건의 매물이 아니죠. 거의 5억 초반대로 돌아섰고 평균적으로 5억 중후반대에서 8억 7천까지 거래가 되었는데 대부분 고점에서 산는 분들은 물렸다고 보시면 되고 34평 A타임 마찬가지 예전에 거래되었는 금액들은 5억에서 평균적으로 대부분 거래가 되었다가 최고가 7억 3천까지 거래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근자에 계속해서 거래되는 금액들은 대부분 예전 금액으로 돌아가는 금액 5억 중후반대로 대부분 거래가 되고 있다. 그리고 현재 매매는 25건이 나와 있고 전세가 81건이 나와 있습니다. 전세를 놓고 조금 견뎌보자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더 이상 견디기는 쉽지가 않을 상황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중구를 전체적으로 한번 확인해 봤는데 구축 아파트는 많이 오르지도 않았고 예전 가격 17년, 18년 가격으로 더욱더 떨어지는 추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신축 아파트 마찬가지. 예전 금액으로 대부분 돌아가서 거래가 되고 있다. 그리고 전세는 신축같은 경우는 누락이 되었는지 명확하게 확인은 되고 있지 않습니다만 현재 전세를 구입하는 분들은 대부분 50% 정도 60% 정도에서 거래를 하는 것이 현명하지 않을까. 물론 그 이하로 거래를 하면 좋겠지만 그 이하로는 전세를 놓을 필요가 없기 때문에 상대편 입장에서도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죠. 오늘은 예전 금액으로 돌아가는 중구 아파트를 확인해 봤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